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 입니다 공지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그 가족이 감염돼서 제가 다끝나가는이 시점에 감염이 돼서 자가격리 기간 때문에 4월 30날 5월 1일날 하는 스쿨 1기는 일주일 뒤로 미뤄져서 5월 7일 일요일 5월 8일 월요일날 스쿨 2기를 갔다가 연기돼서 그때부터 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일날, 수요일날 메인데이, 우리는 수요일이 메인데이니까, 공이 2시에서 6시거든요. 모든 거는 다 2시에서 6시. 그렇게 하는데, 5월 3일날 그, 저기, 시스템 실무는, 그, 김영화 팀장이 그 5월 4, 5일날, 어린이날 특강으로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그, 저기, 부업자분들, 어, 그들한테 꼭 필요한 거를, 어, 꼭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5월 5일 날 하는 관계로 5월 3일 날 시스템 실무는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5월 3일 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그 김영화 팀장이 하는 그 시스템 실무 특강은 이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해야 되는지 그걸 갖다가 얘기하는데. 아, 실제적으로 아, 그걸 갖다가 아주 실제 바닥에서부터 뛰어본 사람 3년 반 동안 이렇게 시스템 없이 그냥 해, 했던 거에서 그 유튜브를 한 30편 정도 보고 그걸 반복해서 시청을 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은 저를 갖다가 혹자는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전문가인 것 같긴 한데 이론가일 뿐이다. 실제는 뭐, 그렇지 않다 그러고, 뭐, 그렇게 뭐, 혹평을 하시는 분이 있거나, 평화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김영하 팀장 그 5월 5일 특강을 들어보시면 아주 적나라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 대학 교수들 마케팅, 경영학과 무슨 뭐, 마케팅 교수들이 나와갖고, 뭐, 석세스 때도 얘기하고 뭐, 이런 거는, 자, 그야말로 저희가 전공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학교 1학년 그 마케팅 원론 수준의 것들만 나와서 그저 이렇게 용어 설명하고 가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 대학 교수들이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그분들은 네트워크단한 번도, 단 하루도 해본 적이 없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는 그냥 그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은 그냥 아주 공허할 뿐입니다. 그거는 이론과 실제가 하나도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 그 생리를 모르니까. 근데 제가 하는 그거는 아, 이거는 바닥에서부터 그그 그 원칙과 그거대로 해갖고 시스템대로 복제 시스템대로 하지 않으면 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고 이런 이론을 전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는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복제 시스템은 이론과 행동이 이론과 실제가 똑같다 그거를 이번에 김영하 팀장이 나와서 어떻게 유튜브 3 0 40평 만 보고 저한 번도 안 만나보고 그리고 저하고 뭐 전화 나눈 적도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 너무나도 이게 자기 스스로 유튜브에서 본대로 그대로 그냥 나가서 자기가 아, 뛰다 보니까 나중에 고맙다고 식사 한번 저기 모시겠다고 저한테 그때서야 전화를 한거 외에는 뭐 실제적으로 저한테 뭐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받고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아, 이런저런 얘기 뭐 아, 그래 가끔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서로 바빴고 그때는 뭐 제가 그렇게 뭐 유명하지도 않았던 대구해서 어, 별로 그렇게 에,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김영하 팀장이 그거에서 성공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혁혁한 성과를 해서 에, 연말쯤 되면은 김영하 팀장이 그, 이게 팝콘 비즈니스라고 했는데 그때쯤 되면 그때부터 팝콘이 그냥 여기저기서 퍽퍽 터지는 게 줄줄이 사탕 그렇게 나오는 거가 이제, 결과로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몇 년을 했든 내가 뭐, 문의국장이든, 뭐, 문의본부장이든, 문의총장이든, 그거는 아 요즘 그렇게 해서, 본부장님들도 뭐, 많이들 교육, 문의가 오고, 스쿨에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죠. 여기 무슨 계급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 실제적으로 어,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면 내가 5년에 했 10년에 했 내가 직급이 뭐네 뭐 이걸 떠나서 내가 지금 내 산하 조직 또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내가 시스템을 알고 하는 거야 복제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복제가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거야 아, 언제 생각해도 마음 조마조마하고 저거 언,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겠고 그냥 휙휙 없어지기도 하고 그럼 그러니까 이거 이게 영업수입 되겠어? 그런 의구심을 갖다가 사람이 이상 한 번도 안 가져 봤다는 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드는 분들은 복제 시스템은 전혀 안 했다는 얘기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껏 많은 분들 만나서 지금 스쿨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 그래도 다 경력이 5년 이상씩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진짜 몰라도 복제 시스템에서는 몰라도 진짜 단 하나도 모르더라고 1%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어, 지금 뭐 스쿨을 거치면서 아주 그냥 훤히 시스템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쿨 이익이 지금 아직도 제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에 할수 없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더 벌어졌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시스템을 갖다가 훤히 아 뭔가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알고 하는 거랑 그냥 모르고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불안감이 오죽 대단하겠어요. 이게 복제가 안 되면 연금수익은 없어요. 당대에도 힘듭니다. 밑에서 무너져나가는데 뭐, 뭐가 됩니까? 그리고 이 복제 시스템의 가장 주약 복제 시스템을 해치는 가장 주약이 뭐냐면 카드 쓰는 겁니다. 카드 써서 직급 그냥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액에서 문의를 양산하고 분량을 양산하는 그 카드라는 그 매체를 써가지고 그 결과가 불량 불량품들을 그렇게 많이 양산하는 거 그게 복제 시스템에서 가장 대척점에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그 짓을 갖다가 지금 15년 동안 이렇게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도 카드 안써서 좋지 않습니까? 복제 시스템에서는 카드를 쓴다는 거는 네트워크 하고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랑은 정반대 행동이거든요. 그걸 해치고자 하는 거예요. 니까내 그러니까 내 텃밭에다가 내가 농약을 그냥 셀이 붓고 있거나 그냥 쏘고 있는 거예요 농, 농약을 농약으로 그냥 오염이 되게끔 만드는 그지을갖다 어떻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뭐냐 초창기에 우당탕탕 소개에대해서 지금 뭐 상한선에 강거처럼 나와서 이렇게 막 하는 몇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초기에 그쪽 그룹이 60%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꼭지에서 대신 분들은 그냥 그야말로 옛날 중국군, 중국이 군 6.25 참전에 이렇게 개입하면서 그냥 인해전술로 밀고 하듯이 초기에 이점에 인해전술로 그냥 절대품질 절대가격이니까 우장창창 우장창창 해갖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유행 없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임페리얼들 실제적으로 보면 은 보지 않아도 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밑에 그룹의 가짜 국장, 가짜 팀장 전시 두 직급 이상 다 가짜들인데 재간이 있습니까? 그것도 가짜로 가짜인페럴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런 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에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기회입니다. 깨끗하게 몰라 몰라도 아니 그냥 이렇게 그냥 완벽하게 모르는 게 오히려 큰 기회가 됩니다. 어설프리 알아서 어설프리 아 자기 또 이렇게 하면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니까, 러모를려면은 아주 그냥, 진짜 이렇게 그냥 바닥으로 모를 때는 그냥 진짜 겸한 자세로 제대로 배우게 되거든요. 요번에 그거를, 저도 그래도 오염이 오래 이렇게 되면 은 그거 참, 아, 힘들 텐데. 그,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일기 한 5, 60명 정도, 60명 정도인데, 12번을 갖다 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한 그, 한 40분, 4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자세나 그분들의 지금 행동하는 걸 보면은, 아 이건 진짜 몰라도 진짜 외만큼도 모르고 오신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어 생기발랄하게 저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을 알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스쿨 1기 때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들어온 완전히 자, 자리 잡은 사람들 그분들한테 이제 아무리 시스템을 잘하고 뭐 시스템 복제 시스템을 잘 배웠, 배웠다 그래도 행동을 안하면 꽝이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동인데 행동하라고 물건 갖다 팔고 그래도 팔아야지 뭐가 p b 가 올라가지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전달을 사업 전달 제품 전달을 얼만큼 주목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행동 과학에 입각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효과성 효율성에서 그냥 9배 10배 20배씩 좋은 그런 걸 갖다가 다 책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아주 일목요연하게 또 우리 애터미언들이 하기 편하게 그것도 시스템을 배우신 분들이 그거에 딱 맞게끔 그래갖고 지금 3년 동안 공부하고 그걸 검증한 거를 갖다가 지금 4강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4시간씩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니까 거기는 뭐 신규 초보자들 도다 오니까 는 그게 5월 10일 첫 강의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들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5월 3일 날은 시스템실무 강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월 5일 날 특강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야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 중에 가장 그 핵심이고 이것만 아, 알아도 아, 돌아가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영하 팀장이 실제 전선에서 실제로 뛰었던 부분 그게 제가 여태까 이론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들렸던 그게 어쩌면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똑같냐 뭐 1%도 차이가 없어 만약에 1%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건 복제가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들도 아 이게 진짜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나타난 거구나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도 그거를 느껴보고 해야지 아 어, 나도 이제부터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안 되면 연금 수익이 없어요 복제 시스템 모르거나 그걸 타지를 않으면 시스템을 하지 않으면 연금 수익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뭐 연금 수익은 그냥 중간에 왕창왕창 무너져 갖고 복제가 안 됐기 때문에 무너지는 건 삽시간들이거든요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완전 도미노로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번 기회에 회사에서 그런 안내사항 그렇게 갖고 이제는 뭐 카드 질러서 가고 싶어도 뭐 직감 가면 뭐 합니까 인증서도 못 받고 아무 포상도 못 받는 거가뭐뭐 한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래저래 방황할 거면은 제대로 정통 네트워크 시스템 연금 수익이 아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렇게 시스템을 하다 보면은 아 이건 진짜 3대 상속이 되는 그게 진짜 연금 수익이 되겠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요번 기회에 상당히 그 좋은 기회니까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성공하시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 주시고 스쿨에 많이 들어오셔고 스쿨에서 제대로 온걸 아, 확실하게 어떻게 시스템을 갖다가 저기 뭐한 특강 몇개 듣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그사람 누구나 다 시스템 했죠 시스템 했죠 그러니까 한그 8주를 아주 축약해서 제가 아주 아, 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게끔 입체적으로 이렇게도 이 갖고 이렇게 요렇게 각도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 하니까 다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